테란의 최전방에는 항상 마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스타크래프트 마린의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go, go, go. 마린들은 대다수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흉악 범죄자들이죠 하지만 전쟁터에선 사고를 치긴커녕 의외로 충성심이 높은데 이유는 신경제사이와 시스템 때문입니다. 마린들의 내에 칩을 심고기억까지 조작해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보통 사용수나 중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지만 마린으로 입대하면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선택하게 하는 바이 자유이지 소수만 제대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복무기간을 연장시켜 10년 이상 써먹습니다. 흉악범들로만 마린을 보충하기엔 무리가 있어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중형을 때려 마린으로 입대시키는 경우도 많죠. 게임에선 없지만 세계관 속에선 여성마린도 존재합니다. 제사유화된 인원들은 CMC 전투복을 입게 되는데 디자인은 워해머에 나오는 스페이스마린의 영향을 받았죠. 사이즈는 일반 사람의 체격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CMC 전투복을 착용한 짐 레이너가 신장 2 m 가 넘는 아르타니스와 비슷한 체격으로 나오기도 했죠. 게임상에선 약해 보이지만 저글링 히드라를 한방에 죽일 정도로 만력이 있는 강화복입니다. 산소 저장 탱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우주 공간에서도 일주일 동안 살아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배변물 처리 장치가 있어 전쟁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쌀수 있습니다. 화생방 및 핵으로 인한 방사능도 100% 차단해주죠. 마린들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스팀팩을 투여합니다 스팀팩은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마약이죠 아드렐라닌과 엔돌핀을 중폭시켜주지만 부작용이 심각한데 불면증과 체중 감소, 떨림 증상, 발작, 정신이상, 정신분열, 그리고 신장발작까지 일으킵니다 하지만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이죠 소설 속에선 스팀팩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며 마린뿐 아닌 SCV나 벤시같은 캐릭터들도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린들이 장착한 가우스 소총은 무탄피 레일건으로 8비리 강철 스파이크탄을 초당 30발을 발사하는데 게임 속에선 무한으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재장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브루드워 오프닝에선 총알이 떨어져 죽을 뻔하는 마린이 등장하기도 했죠. 스타크래프트2 시점에선 한창 하나당 최소 500발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우스 소총은 무게가 무겁고 반동이 심각하지만 CMC 전투복 덕분에 무반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